왓다와서 진행자답니다 왓다는 경기 파주시 파평명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5천원과 5만원의 주인공입니다 율곡선생과 그의 어머니 신사인니다 화석정은 1443년 율곡의 5대 조부께서 이곳에 정자를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도 500년 넘은 나무 두고루와 그리고 300년 넘은 나무가 있습니다 화석정에는 열곡선생이 어려서부터 평상시 시간이 날때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후학을 양성할 때도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늘정자에 들기름으로 닦게 하였는데 그것은 나중에 선조가 어지로 피난갈 때 이곳 화석정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비바람과 폭풍과칠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복이 율곡 선생이 준 편지를 개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석정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화석정에 불을 질러니 주변이 대낮같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널 들기름으로 화석정을 닦았으니 기름에 불을 질렀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렇게 선조는 무사히 앞에 강을 지날 수 있었고 그리고 임진단이 끝난 1593년에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에 들려서 원래 이름이었던 신지강을 임진강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는 화석정 여기에 널 들려서 율곡이 선생은 마음의 친구인 송구봉 선생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천문을 잘 보시고 별자리를 잘 보시고 성리하게 대가이셨던 율곡 선생께서 구봉 선생과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도 다 대화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큰 나무와 바로 화석증 앞에 있는 임진강입니다. 지금 개울이라 강이 얼었습니다. 저 멀리에는 DMZ와 북한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지금 자동차가 쌩쌩 달리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송구봉 선생은 조선 500년과 근대사 현대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과 어깨를 견주었던 율곡 이 선생. 이 선생은 여기에 널 들려서 시를 짓고 업고 하였습니다. 여덟살에 시를 지었다는 8세부시도 여기 에 가시면 보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자로 남아있지만 한때는 역사의 현장에서 숨간받던 장소입니다 임진강에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저길을 선조는 피난길에 걸어갔습니다 율고선생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돌아가셨으니 임진단은 1592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지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